오늘은 디올류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의 전장과 전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디올류 그랜저가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1500만원 정도 더 비싼 제네시스 G80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조사 스펙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올류 그랜저의 옆모습은 균형 좋은 비율과 수평을 이루는 선이 차체를 안정감있어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디올류 그랜저는 전장이 무려 5035mm 인데요 제네시스 G80보다 4cm나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차급을 나눌 때 차체의 크기도 한 몫을 하는데요 그랜저가 제네시스보다 크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만드는 크기 비교 영상은 외형 사이즈만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 전 참고용으로만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커졌지만 2열 공간이 이전 그랜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승차감과 관련이 높은 휠 베이스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비교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휠 베이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쪽 타이어 휠의 센터를 보시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고 뒤쪽은 작은 차이지만 제네시스가 한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이 열리는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맞춰 내부 공간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차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점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는 1880mm 제네시스는 1925mm 가 나오네요 전장은 4cm 길었는데 전폭은 4.5cm가 작네요 키는 커졌지만 몸집은 형님에 비해 조금 약한 동생의 모습입니다 촬영 상황에 따라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고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전폭 비교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이즈 비교를 통해 디자인도 비교해 보았는데 등급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500만원 차이면 캐스퍼 한대 가격인데 여러분들은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